아파트에 물리고 갈길 없는 사람들이 또한번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으로 갭 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름은 죽어야 끊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제 나쁜 예감은 항상 적중합니다. 혹여나 혹여나 했는데 이런 어플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어플들이 대부분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은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현재 갭투자로 거래했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투자 1천만원, 전세 2억 9천만원 안고 3억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성당 내미안 아파트죠. 그리고 현재 성당 내미안에 정확한 일부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지 않다면은 실제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 분이나 전세 소위 말해서 2억 9천에 살고 있는 분 웹투자를 천만원 분이 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 어플이 맞지 않다면은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는 사례가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선을 지정해줍니다. 하지만 국선은 믿을 게 못되죠. 모든 근거자료를 본인이 찾아서 실제 소송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수정이나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 7주공 마찬가지 1100만원으로 전세 1억 7천만원을 안고 1억 8천의 아파트를 23년 2월 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적은 금액으로 해서 저렴한 아파트 갭 투자를 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청소와룡타운 장미 4차, 장미 4차, 3,500만원, 8 0 0 0만원 그리고 점점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은 실질적으로 전세를 어느 정도 안고 사는 분들은 그만큼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노름은 죽어야 손을 끊을 수 있다. 옛날에 이런 말을 하죠. 갭 투자를 지금 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할까요? 그만큼 어느정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자금 미련이나마 어느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갭투자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뉴스와 매체에서 마이너스 50%다 40%를 부르짖졌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한번 해보지 않고 급매물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내비안 202동 15층 네이버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3년 3월 11일 1 5층3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4억 6천에 거래되었지만 예전 2018년 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3억 3천 3억 2천 그리고 3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의 금액 실제 아파트 가격이 요동칠 때 18년, 19년도의 금액에서 구입을 했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고가 상승, 많은 거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에 대해서 프로테지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 40%다, 50%다는 나홀로 거래가 대부분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거래 취소한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1천만원을 가지고 전세 2억 9천을 안고 갭 투자를 했는 이분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 다시 아파트를 구입했을 뿐이고 현 상황에서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물론 1천만원뿐이 없거나 아니면 5천만원뿐이 없다는 가장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2억 3억이 있는데 굳이 천만원 가지고 2억 9천에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갭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내전 재산 1억을 잃는데 여기저기 10개의 아파트 5개의 아파트를 천만원 2천만원씩 뭐 아니면 또 라고 생각하고 갭 투자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에 살고 있는 분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까지 대부분 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전세에 사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이런 어플과 네이버 부동산 모든 자료들을 확인해서 누군가 이렇게 갭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단 이런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달서구 뿐만 아니라 난구 수성구 북구 온 천지에 이렇게 또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노름이죠. 노름은 죽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들이 갭 투자로 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고 별매 마을 마찬가지. 이 같은 경우는 갭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월세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투자입니다. 소위 면해서갭 투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세를 안고 사는 것들을 갭 투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월세에 살고 있는 분한테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갭투자의 의미는 크게 없고 명가 달서구 송현동 같은 경우 마찬가지 갭 투자 1억 5천 전세를 안고 1억 주고 23년 2월 28일 구입을 했습니다 월배 아이파크 마찬가지 1억 천만 원을 들고 전세 1억 9천을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롯데캐슬 마찬가지 1억 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 1억 7천을 안고 구입을 했고. 이와 같이 갭 투자를 했는 분들이 계속해서 상당히 많다. 그러면 실제 거래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아닌 아직까지도 뭐 아니면 또로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특히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갭 투자를 하고 있고 전세는 23년 1월 13일 그리고 여기에 매매거래는 1월 12일 그렇다면 이 전세를 확인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매매 거래된 날짜보다 대부분 늦습니다. 전세를 안고 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하고 상의가 되어서 거래를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명확한 것은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를 만나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구입했는 것은 아니다. 하려고 구입했다면 전세를 임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갭 투자는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 차이가 있지만 명확하게 만나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전세를 안고 1억 4천, 월배 베 파크, 성서 보성, 그리고 뭐 길게 끝까지 아파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봤는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얘기하는 아파트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 실제 2018년, 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년부터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어 상황에서거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들. 2018년, 19년도에 가장 하한가가 3억 천.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 가장 하한가는 2억 7천, 평균적으로 3억 2, 3천에서 대부분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2018년, 1 9년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무렵에 아파트를 구입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잘했다, 갭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 9년도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결국은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금매물을 대부분 구입을 했다. 그리고 또한 번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폭락이 된다면 은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간다면 은 과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결국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고 적은 금액으로 갭투자를 했는 분들 마찬가지 또한번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수구의 갭투자라고 27건이 나오지만 실제 그 중에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5천, 2천 그리고 매매를 했는 금액들은 4억에서 3억 5천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갭 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세를 2억 정도 3억 정도 안고 내가 2억 5천 2억 4천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갭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2월달 5억 3천 5억 2천 실제 거래가 되었는게 23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월달에 일부 거래가 되었는 분들은 갭투자로 다시 한번 아파트 구입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 19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거래가 있었던 금액보다 실제 더 높은 금액으로 구입을 했다. 예전에 최하 거래 금액은 4억 5천 그리고 마찬가지 4업 중반대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거래되는 최저 금액은 5억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억 2 3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갭 투자로 예전 2019년도 20년도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그냥 구입을 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갭 투자를 하고 2년 뒤에 내가 입주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또 한번 실수를 한 것이죠 1년 뒤 2년 뒤 한치 앞을 볼수 없는게 지금 현재 아파트 동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전세를 안고 갭투자를 했는데 그 갭투자의 총매매 금액은 2019년도와 20년도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다. 마찬가지 32평 A, 32평 B를 보더라도 동일한 상황. C를 보더라도 C는 예전보다 거래량도 없는 편이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 홀로 6억 2천 6억 7천을 찍었습니다. 이런 거래 금액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42평 44평 46평 50평 현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